사천식 돼지고기 볶음을 하겠습니다. 사천식 돼지고기 볶음은 고이 꼬로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낸 풋마늘종입니다. 풋마늘종 그리고 마늘 향낼때 쓰고 생강 향낼때 씁니다. 고이 꼬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다시 팬에 들어간다 다시 솥에 들어간다 뜻으로 먼저 삶아줘야 됩니다. 그냥 그냥 찬물에다가 그냥 고기 넣습니다. 그리고 파 인 맛술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삶아주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파슬을 쓸어줍니다. 소금 많이 나왔네요. 소금 많이 건져내겠습니다. 20분 정도 끓으면 안에는 좀덜 익었습니다. 한 80% 익, 익었을까? 살짝 익기가 보입니다. 그때 럴 다시 한번 음. 볶아줘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중국은 보통 그냥 구운 게 없고 이 볶아 나오는 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많은 중국 사람 생각하면 아 그냥 구운 거 생삼겹살 구운 거 무슨 맛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겹살 드셔보니까 어땠어요? 맛있습니다 <웃음> 그 <웃음> 이래서 한 5분 정도 식혀주겠습니다 아 식었으니까 아니다 썰어보겠습니다 얇게 썰어야 돼요. 동등 두께로 한 2mm 이거 먹음직하다고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 안에 보셨죠? 아직 비기가 있습니다 들리겠습니다 자 동전 두께로 그대로 만화라고 생각을 겠습니다 한천씩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두반장이죠. 두반장 한 큰술 정도. 된장, 된장. 한술 정도. 자, 사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맛술. 너무 부고 마지막으로, 푼만을 좀 먹겠습니다. 정각 후한 1분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쿠푸는 풋마늘 냄새 넓게 <웃음> 하지 음 않습니다. 야, 풋마늘이 그 느끼함을 잡아주고 그리고 삶고 볶고 해서 돼지기름을 다 뺐기 때문에 중국 전 지역에 다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해 드셔보면 좋습니다.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웃음> 자.